2020년 평론가들에겐 최고의 게임 베스트 1 게이머들에겐 최악의 게임 베스트 1 정말 여러가지 의미로 전세계 게이머들에게 충격을 선사한 게임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전작을 플레이했던 팬들이라면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와 엔딩, 캐릭터 소비 덕분에 많은 라스트 오버스의 팬들은 격한 분노를 표출하였는데요 바로 이 모든 게임을 망쳤다고 평가받는 캐릭터인 에비 스토리가 라스트 오버스 파트 2의 DLC로 출시될지도 모른다는 루머가 퍼지자 소식을 접한 커뮤니티 들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 9일 해외 커뮤니티인 포 첸의 유자일이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 가 하나의 글을 남겼습니다 해당 글의 내용에는 라스트 오브 스의 제작사인 너티독의 2021년도 로드맵을 적어놓았는데요 그 내용들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현재 너티독은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다크사이드 라는 dlc를 제작 중에 있는데 해당 dlc의 내용은 에비의 새로운 스토리 그리고 멀티플레이 모드 및배틀러얄 모드 추가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 에비의 스토리 맞습니다 게다가 세부 내용이 더더욱 충격적인데요 이번 다크사이드 스토리는 에비를 위한 새로운 스토리로 에비의 과거 기억 속에서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새로운 미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주요 스토리 라인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라스트 오버스 파트 2 다크사이드의 출시일은 2022년 1분기로 플레이스테이션4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정말 다행이게도 아직까지는 그냥 커뮤니티에 글밖에 올라오지 않은 한낱 루머에 불과한 이야기 지만 내용을 보면 가히 충격적인데요 글을 쓴 유저는 해당 내용이 소니의 인터랙티브 엔터테인먼트 월드 와이드 스튜디오의 마케팅 부서의 내부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소식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외 커뮤니티의 반응은 당연 좋지 않은가 더불어 믿지 않은 여론이 거의 대부분인데요 왜냐면 일전에 디렉터인 닐드럭만은 이미 라스 버스 파트 2의 dlc는 계획 이 없다고 언론을 통해 언급 급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멀티플레이에 관한 부분은 어느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작인 라우어 1은 멀티플레이 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라우어 특유의 시스템과 분위기를 적절하게 이용한 작품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꽤나 괜찮은 평가를 받았던 적이 있죠. 그러다보니 많은 팬들은 이번 시리즈 에도 멀티플레이가 추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라우어 2의 멀티플레이는 플레이 영상이 한번 유출된 전력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라고 볼수 있죠 이제 문제는 에비의 파트입니다 멀티플레이와 마찬가지로 전작인 라워어 1 또한 게임 출시 이후 엘리의 스토리를 좀더 심층적으로 다룬 dlc인 더 라스트 오어스 레프트 비하인드 를 출시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연 캐릭터의 사이드 스토리를 dlc로 출시하는 건 그렇게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캐릭터가 에비라는 거죠 많은 팬들이 공분을 사게 만들었던 그 캐릭터 말입니다 차라리 팬들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조엘의 이야기를 다루는게 훨씬 더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슬프다는 말 밖엔 할 수가 없네요 이번 루머는 라워 뿐만 아니라 너티독의 다른 계획에 대해서도 공개하였습니다그 첫번째가 바로 언차티드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물론 아쉽게도 신작에 대한 소식은 아니고 pc 버전과 플레이스테이션5 버전을 위한 언차티드 크라니컬즈 에디션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해당 버전은 플레이스테이션 시드의 언차티드 1부터 최근에 발매된 언차티드 4 그리고 비타버전으로 발매된 골든어비스까지 모든 시리즈를 포함한 합본팩으로 최신 버전에 맞춘 리마스터가 진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언차티드 1,2,3편을 포함하고 있는 네이션드레이크 콜렉션을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게다가 이 소식에서 눈여겨봐야 할 점은 바로 출시 플랫폼에 PC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플레이스테이션 독점작들이 PC로 재출시 선언을 하였고 많은 관계자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기다 보니 앞으로 더 많은 플레이스테이션의 독점작들이 PC 버전으로 재출시될 것이라는 의견이 게이머와 언론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중입니다. 이전에 출시했던 언차티드 네이션 드레이크 컬렉션과 호라이즌 제로던 데이즈곤의 PC 버전 출시를 생각해 보면 그다지 신빙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너티독의 새로운 IP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스트레이스 크로스라는 가명을 가진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5용으로 제작됨과 동시에 psvr2와 호환되는 최초의 ip로 sf 배경의 트리플 a 급 게임이라고 합니다. 개발이 극초창기인 만큼 디테일 한 게임의 형태는 설명할 수 없으나 짧게 공개한 영상에서는 1인칭 으로 주인공이 현대에서 이집트 그리고 미래에서 선사시대로 끊임없이 포탈을 통해 이동하는 장면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루머에 불과한 이야기이지만 솔직히 에비의 새로운 스토리 라인을 제외하면 정황상으로 보았을 때 100% 거짓이라고 단정짓기는 힘들긴 한데요. 과연 현재 좋지 못한 평판을 가지고 있는 너티독은 어떤 행보를 보여주게 될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